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얘들아 나 지금 어차피 이거 그 뭐지? 베리파잉 하고 있거든? 서버? 다녀오겠습니다, 화장실이요? 어어 어, 화장실 아 진짜요? 그 생각도 어, 기다리고 어. 있는데 진짜요? 참을게 바지에 지려야지 뭐 유명해지겠지 좋아. 다녀오시겠어요? 아네 다녀오겠습니다 진짜요? 아 안가 안가 안가 참아 참아 <웃음> 그럼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지마 <웃음> 오늘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가 터지는거야 먼저 터지는 사람이, 늦게 터지는 사람 가게 해주기 그게 의미가 있어? 너 뒤졌다 오늘, 나 새벽 3시까지 <웃음> 방송한다 강철 방광 보여드릴게요 에. 여러분 <웃음> 별명이 철갑 방광이거든요? 어, 자강두천, 어 아니지? 방광두천, 방광두천. 방광두천. 방광두천으로 가요 <웃음> 포인트 도박 가자고요? 너네도 미쳤냐 단체로? <웃음> 포인트 도박 그걸로 포인트 도박을 가자고? 예측 시작 끝까지 가! <웃음> 끝을 보자 <웃음> 야이 와중에 연비 밥먹고 있는거 진짜 비위 <웃음> <웃음> 진짜 너 비위 최고다 도발 들어간다 아안 갑니다 안 갑니다 물안 뜨면서 여기서 물더 마셔버려 나는 아나 콜라 들고 올게 줄로... 들고 오지마 어 안돼 삼초딱세2 1 왔어 왔어 왔어 진짜, 오, 오, 오.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오, 오, 오. <웃음> 오오오 콜라 아, 땄어 그래. 어 맛있는거야 이제? <목소리> 이기면 상 남자 지면 싼 남자 되는거야 아나 진짜 안가 나 진짜, 진짜 못간다 이건 형 오늘 그러면은 아까 들어가서 물에 있는 생물 잡으러 갈래? <웃음> 수중 생물 잡으러 <웃음> 어, 물소리 내, 계속 계속 한... 가 물소리 귀에서 계속 맴돌개가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야. 안 돼. 내 머리 안 돼. 너내 머리를 봐. 너내 머리 어떻게 책임질 거야? 언니 됐잖아, 있잖아. 어? 아니, 예쁘잖아요, 머리. 야, 너는 지금 우리 부족에서 퇴출됐어. 그거 알아? 연비, 이거 기절창으로 기절시키자. 네. <웃음> 어, PVP 꺼진 것 입니다. 아, PVP 꺼져 있어. 아이씨. 너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가위 좀 줘봐. 아니 내가 그럼 예쁘게 다시 해줄게 진짜 진짜 예쁘게 다시 해줄게 아니 대신에 내가 너 머리 자를래 아나 근데 내가 한 머리 한 번은 보고싶어 그래 그러면 그거 자란 다음에 내가 한번 자른다 너 머리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내가 예? 이렇게 자르지 말랬잖아 언니 <웃음> 하지만 킹치만 너무 예뻤는걸 뭐가 예뻐 예쁘려면 은 수염을 이따위로 길게 해놓지 말든가 <웃음> 수염은 무슨 관우야 <웃음> 어떤 스타일 원해요? 살짝? 좀 진짜 약간 진짜 쌍남자 쌍남자? 어. 오케이 한 팬이는 이따가 쌍남자 우리 근데 바닷속에서 이렇게 뭐하세요? 머리가 보인 아아 근데 물 바꿀래? 좀 나가서 자르면 안될까요? <웃음> 잠깐만 <웃음> <근데> 지금 예민해서 <웃음> 예민하고 복 라미는 머리 아, 어떻게 됐어? 나 완전 대걸레던데 대걸레던데 <웃음> 어, 대걸레라니 어. <웃음> 어 슈퍼비 <웃음> 슈퍼비 내걸 레버링 슥슥슥슥 얘는 뭐야? 이게 연비야 여기 보면은 빌딩 파츠라고 해서 이걸로 집을 짓는 거야 좋은 집은 한편이 들어와야지 <웃음> 아 바로 들어가죠 어 물에서 아주 그냥 어푸어푸고 어프, 네. 봐야 정신차려 케빈님빈 어? <웃음> 어? 그래 케빈씨 <웃음> 지난번에 용 발견했던 데 가면서 거기 폭포 있어. <웃음> 아, 폭포? 어, 오케. 달리는가? 폭포 달리는 아, 거. 오케이. 어. 그러니까 알파를 하나 우리 해두자. 나 지금 슈퍼볼 40몇 개 있어. 티라노사우스 이거 알파예요. 어, 어, 걔가 알파야. 야, 기절 금방 돼. 아, 금방. 어, 오케이. 오케이 한번또 맞으면 안 돼. 자. 오! 나이스. 바로 하늘높이 그냥 로빙샷 어, 루틴 안하세요루비 설마 <웃음> 이거 맞아? 이거 맞으면 개멋있어 하풍 뭐야? 땡 아... 그냥 맞아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잡았어? 잡혀라 와우! 오! 아! 아 아마르베리 씨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지금 기분 좋은 이 타이밍에 물 흐르는 소리 나왔다 뒤졌다 아, 잠, 아 오케이 죽었다 여기서 결판 보죠? 지금부터다 어 시원하게 내려가네 와우 <웃음> 와 이거 시냇물 졸졸하는 거 미치겠네 어 저기 무슨 거대한 야 전갈 엄청 큰거 네. 있다 오! 엠퍼러스 콜피온이라고 레벨 390 네. 저거 길들이려면 원소가루 필요한거 같은데요? 아. 아니지 우리는 포켓볼 있으니까 그냥 가지 오 보여주나? 야 로봇전갈이야 멋있다 번지기 어? 이게 안맞는다고? 뭐지? 어어 맞았다 아야야야 제, 제 꼬리 때문에 튕겨나온는데저 네, 네. 꼬리 애를 먼저 아야. 제가 처리를 할까? 어야 브로터 75밖에 안돼 처리해 버려. 오케이 오케이 바로 그냥. 아 돈다 돌아 돌아 야 돈다. 야야야야. 돌아. 안돼 내거 얘가 잡았어 이개 같은 거야. <웃음> 정갈이 정갈은 개 꺼가 아니래요. 좋아. 야 맞다 이가 맞다 이가 그냥 맞다. 이 잠깐 후퇴, 잠깐 후퇴 잠깐 후퇴 잠깐 후퇴 잠깐 후퇴 잠깐 후 잠깐 후. 얼마 안 남았어, 얼마 안 남았어. 버텨, 버텨. 오케이 못 버텨, 아, 못 게임. 버텨. <웃음> 야, 야 기절 수치 몇 남았는데? 지금 반 기다려? 이상 채워놨어요. 오게, 오게, 오게, 오게, 오게. 와, 많이 채웠다. 지금 누구랑 싸우냐, 근데? 아, 아, 또 나야. 또 나야, 씨.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. 에, 예? 어, 교대, 교대, 나이스, 교대, 나이스 교대, 나이스 교대. 나이 다시,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, 교대. 교대. 다시 다시 다시 바로 바로 오케 바로 오케 바로 오케 거의 다 됐어 그냥 다 오케 그 계속 찌른다 계속 찌른다 계속 찌른다 계속 찌른다 계속 찌른다 계속 찌른다 계속 찌른다 계속 찌른다 계아아른다 계속 찌른다 시 보니까 로봇이 아니네 그냥 갑각다가 로봇처럼 보였나 봐. 어? 어 그래. 아 뭐야? <웃음> 야 아까 야 지그시 보고 있을 때는 안 죽여니? <웃음> 악어 같은 게 전갈 깨문다 저 드래곤이 우리 드래곤이고 지금 라미가 지금 지켜보고 금지 있는 거지 전갈이? 네아저 악어는 뭐야? 얘가 자꾸 드래곤이야 야 쟤도 드래곤이네? 아까 전에 저도 깨물었어요 얘가 아, 드래곤? 어 나이스 잘 넣었다 지금이야 나이스 아 <웃음> 그냥 돌려버리 <웃음> 어 잡혔다 어? 야 했었다. 일단 전가는 잡았고 어 아. 오오 <웃음> 아! 봐 알았어 알았어 팀, 기다려봐 개빈 팀, 개빈 기다려 기다려 개빈 기다려. Yeah. 너도 잡는다 내가 잡는다 그렇지 드래곤이 드래곤 잘해주고 있다 아, 아 돌리고 돌리. 야 도망간다 도망가 나 일단 살았다야 야제 수중에서 좋겠는데 속도 봐 예에에에에에에에 한편 이 화장실 갔나 왜말 없지? 아가고 있어 가고 있어 달려가고 있어 지금 누워가고 <웃음> 기절 수치 제 많이 채워놨단 말이지 오케이 저, 나, 너... 나 바로 왔어 형 뒤까지 왔어 기절 기절 기절 나이스 오. 아 여기구만 형형 여기 저거 던지기 전에 여기 먼저 봐주시면 안 돼요 어 저거 피기한 거 같은데 저거 봐요 해어 그러네 또 저... 헤라시라고 헤러, 이름이? 앵무새야? 절반은 크기가? 붙새야. 근데 레이저쏘네? 이거 뭐야 봐. 아. 나... 어. 덩크. 어... 아씨 안 던져지네. 점프하면서. <웃음> 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성희 어깨 던져서. 잡히거든? 어. 잡았네. 오케이. Okay. <웃음> 화면이 갑자기 노래지는데 이거 왜 이래요? 아 노란색 언급 금지야. 노란색 말하지 마세요 지금. 네. 아니 진짜 화면이 노래졌다고!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너도 참으라고. 네. <그래. 웃음> 너도 참아. 얘 진짜 앵무새야 귀엽게 생겼다. 그러니까. 마루페 같아. 우와 이쁘다. 되게 이쁘다. 야얘탈수 있을 수도 모르잖아 얘. 그러니까. 야 새로운 탈거 아니야 얘? 한번 공격해 볼까? 지금. <웃음> 와. 어? 어? 공격력 무슨 일이야? 너 내가 죽인다. 내가 딱 추웠어. 말했다 너. 왜 죽었어? 왜 뭐? 얼어 죽었나봐. 너 눈밭. 눈밧... 나 계속 춥다 그랬거든. 너 눈밭 같구나. 왜 눈밭 같냐? 거기 우리 집 앞쪽 아, 아닌데? 아 근데 야 눈밭 치면은 옷 다시 만들어서 찾으러 가야 돼 드래곤. 아 쉽게 잡으려다가. 근데 왠지 볼러에 잡히게 생겼는데 생겨먹은 거. <웃음> 조금해가지고 그치 앉아있을 때 볼러 에이. 던지면 잡히게 생겼잖아. 아 근데 던졌다 이렇게 풍비박산날 것 같지? <웃음> 패나 예. 경쟁을 떠나서 우리는 빛날에돌던지미술이 있잖아. 아, 그거 써 써야 되나? 아, 얘 아, 예. 올라가 있다고. 뭐. 프라이머리네. 예. 보니까 엘리멘탈급이야. 쟤 되게 세내였네, 아. 진짜로. 이거 볼로라도 어떻게 안 잡히나요? 볼로 잡히면 어떻게 든는데 아, 맞는 순간 저희 <웃음> 어. 어, 아니야? 아닌 거 같아, 이거? 이거 아닌 거 같냐? 아, 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. 해보고 싶긴 한데 다 아무, 하면 근데 왜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커 보이냐? 그러니까. 보는데 <웃음> 볼러로 묶일까나 어? <웃음> 어? 맞았다. 맞았다. 맞았다. 어? 야, 야. 맞다. 맞았... 자, 자. 자, 자, 자. 그러면 우리 공격 못 하잖아. 예. 음... 네. 야, 야, 야. 볼러, 볼러. 로 하나 더. 볼로 하나 더. 볼로 하나 더. 하나 더. 계속. 볼러 리피. 볼러 리피. 이거 중? 잡으면은 야, 볼로 이거 잡어 볼로 어 닿았다고? 볼로 볼로 안았다안았다 야돌돌돌 돌, 돌 개만이 필요해. 에, 나나 하나, 하나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남았어. 볼로 완전해.